오늘 여기 왔어요. 오늘 여기에서 밥 먹고 그다음에 월컵 볼 거예요. 아, 누구 별로 안 보는데 오늘 한국에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있으니까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오코노미야키 있어. 나 오코노미야키 먹고 싶었어. 우와 여기 한김 미쳤네. 와우. 이 시간에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야시장이요, 이거. 여기 제주도예요 제주도 야시장. 근데 시장 어디, 저기도 비슷하네. 어. 에이, 왔다. <웃음> the... yeah, 내가 지난, 지난 것 같아. 아, 여기 이건 같은데? 뭔가 느낌이 여기다. 아, 빈대도, 빈대도. 와아 지저바 누굴 우와 이거 막있게 보인다 갈국수 어,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어코노미야키 어디있어요? 어? 오코노미야키 없어요? 없어요? 아니 원래는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 시장 잘 몰라요 그거 구루예요 나가 다른 시장에 갈 때, 그, 물어볼 때도 뭔가, 아, 거기 어디 있어요? 아, 잘 몰라요. 와, 이거 맛있겠다. 와, 양이 이래 많아요? 양이 엄청 많은데, 그거, 그거 꽃배기에요? 아, 가까이 있으면 얼굴이 요 조심하세요. 네. 뜰 때는 국물얼굴 아, 그래요? 얼굴이 요 오. 조심해야겠다. 내 얼굴 비싸서 이쪽에 안 가는데? Maybe i 어떻게 내려 아, 이건가? 이거가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아오코나미 야키 이거 치즈 치즈 진짜 맛있게 보여 와. 와 야채! 아 야채 이거 좋아하네 오 베이컨도 넣어네 너무 아, 맛있어 잘생네 네, 감사합니다 아 먹는 자리 없네요 오 여기 수만두 엄청 맛있게 보인데와예술분똑같아요그 오코노미야키 호토우 와. 미친 치즈부터 시작하자. 야바이. 메챠 오이시데시. 미2024 hours. 나는 24시간 먹고. 음. 와, 맛있겠다. 이거 다이어트이지 먹어볼게요 음. 치즈는 넣지 않은데 Look at it, i s so healthy It has vegetables 야채도 있어요, 엄청 많이 넣어요 It's o delicious It's d e o u s The y put bacon inside Wow, t p o meat i t So big 이건가 꽉빼기 이분 아네 하나입니다. 아 여기 이분이요? 안녕하세요 칼국수 하나 주세요. 거천원입니다네어 계산 이체 되나요? 카드예요. 어 카드예요. 네. 카토라카토라 가고 있어. 처음 먹어 봤어요. 어, 왔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이미 왔는데 너무 빨른데 김 치랑 여기 김 치랑 뭐가더 맛있 어내가맛이들 지. 아 이거 먹을게요 이거 허덕. 와, 저기 있어. 저기 있다. 나이스. 어, 아, 사타님은 시타다요 아, 어, 네. 7시다. 아, 7시, 네. 아,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어, 이곳이, 어, 지금 이곳이. 아, 이시이이분이요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와. 예, 너무 착하네요. 어, 오늘, 오늘 이곳, 지금 다섯, 여섯, 일곱 시이다. 마지막 송님이네, 오늘. I'm the last customer then. a h a 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어도그 먹는 는 먹는 스킬이 있거든요, 여러분 알아요. 바로 먹으면 안 돼. 바로 먹으면은 병원 갈 거예요. 왜냐면입 아파서. 이거 생존한 거야, 봐봐 이거. It's burning. 아아 아파서. 嗯好痛哇啊我呢啊啊 두번째 손가락 첫번째 손가락 아팠어 두번째 손가락 아팠어 다음에는 세번째 손가락이다 세번째 손가락 조심해야 돼 달았어. 못질 수 없는데요. 음 너무 달라. 임유수 먹고 싶다. 우리 임유수 있어요? 너무 달라. 소스 so s 야 이거 싸서 먹고 집에서 먹으면 개구다 그거 웨어커 보고 이거. 바비큐에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어, 이거 홍콩 차슈다 와! 차슈 남자 이런 거 맛있구나 Guys taste s like this 마키소